제로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용문면 덕천리에 위치한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 주택은 마을 안쪽에 있는 평지에 위치합니다. 그리고 그 근처에 바로 옆쪽에 세심정이라는 정자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 계곡이 있고요. 또 좀 더, 조금 거리는 조금 있는데, 아주 넓은 또 천이 흐르고 있고요. 여기는 평, 요새 양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많이 난 지역도 있는데, 이 집은 평지라서 뭐 산사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. 겨울에 뭐눈 걱정도 안 하셔도 되는 집입니다. 남양으로 앉아있고요. 21년도에 완공된 집입니다. 부지는 155평이고요. 건평은 1층합쳐서 41평의 목조주택입니다. 저 멀리 넓은 개울 보시죠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는 용문면 그 소재지를 차로 10분이면 다갈수 있습니다. 학교, 용문 뭐 역, 버스 터미널, 병원 이런 것들 차로 10분이면 다갈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용문산 관광지도 멀지 않아서 여기 차로 10분이면 10분 안 쪽에다 갈수있고요 관광지 진입로 쪽에 그 맛집 이런게 빵집 이런게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개울이 용문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인데요 뭐, 개울 폭도 넓고요 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서 저 흐림질 낚시 견지라고 하죠 그것도 좀 해봤거든요 피라미 잡고 불거지 잡는 낚시인데 그게 참 재밌어요. 여기 보시면 겨울이 넓어서 여름에는 뭐 물놀이하기에도 상당히 좋아요. 그리고 뭐또 산이 가까워서 등산하시기, 등산 좋아하시면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준공이 작년에 난, 났는데 그 주인분이. 한 1년도 안되게 거주가있다가 사정상 다시 매매하는 주택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가 150평에 건평4 1평이고요 목전대의 그 외장은 롱부리 파벽돌로 외장하셨고 지붕은 체급판넬로 마감하셨습니다.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야외 테이블좀 이렇게 고야지용으로 해가지고 그 쉼터가 있네요 위에 옥상에 보니까 응. 평지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집 앞쪽에 그 콘크리트 보장된 부분이 주차장 용도고요 주차는 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또 공터가 많아가지고요 이 집은 주차하기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... 대지 부분은 보강 톨에서 약간 올려놓으셨고요. 그 입구 쪽은 그 대리석으로 기단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그리고 집 주변으로 철제 펜스로 빙 돌려서 철제 펜스 해놓셨고요 철제 펜스 앞쪽에는 측백나무로다가 불러놓으셨네요. 마당 전체는 잔디로 되어 있고요. 야외 수전 하나 뽑아놓으셨고요. 저 끝쪽에 보시면 그 텃밭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건물 앞쪽에 비가림, 어닝을 해줘서 비도 가실 수 있고요. 또 붉은색 계열이라서 멀리서도 이 집이 잘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요. 마을 상수도를 쓰고요. 오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스는 그 대형 가스탱크를 사용해서 취사하고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. 집 1층 내부 한번 들어가보시죠 1층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출입문을 열면 중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2층 전용 면적은 27.8평이 방이 2개고 욕실이 2개인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층에 방이 하나 욕실 하나 이런 구조인데 이 집은 1층에 방이 두개라 1층 생활권 위주로 꾸며놓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거실 보고 계시고요 거실에 보시면 한쪽이 그 대리석으로 대해서 아트월을 구며하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또그 그 다용도실이 그 주방 옆에 있는데요. 다용도실에 그 수도꼭지하고 가스렌지를 별도로 설치해놓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가스렌지는 그 냄새 많이 나는. 안 으로 안 들어오게 안 들어와서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취사 가스레인지고 디그 주방은 디자형이라서 그 활용도가 높게 네, 높은 형태입니다. 디자형은 일자 주방보다는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. 1층에 네, 방이 두 개라고 그랬는데 그 층에서 이제 작은 방 한번 보여드리면 작은 방은 주방이장이 크게 한쪽 면에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장롱 그 같은 게 필요치 않습니다. 여기 다용도실에 그위 주방 같은 거 보이시고요. 주방에 모델 가스렌인지죠 그다음에 저 건너편으로 가면 이제 공용 화장실 하나 있고요. 공용 화장실 하나 있고. 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안방에 해당하는 방이 있는데, 그 안방에 해당하는 방에 이제 별도로 그 내부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집은 그 주인분이 뭐 약간 거절 하신 것 같은데, 상태는 뭐 신축하고 짐배 없이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합니다. 그냥 새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화장대, 화장대가 들어있습니다.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에 창이 있어가지고 화나게 그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2층 전용 면적은 13.2평이고 방이 하나,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는 곳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야외에 목재 데크로 해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. 전원주택에서 야외 그 베란다 공간은 거의 대부분 있죠. 그리고 이 집은 실거주용으로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. 뭐 편의시설이나 취향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